네, 어서오십시오. 자, 어, 오세동님, 예, 예. 어서오십시오. 예. 네. 2주 만이신가요? 네. 예. 2주, 2주? 아, 열흘 만이네. 아, 열흘 만이시죠? 네. 네 제가 질문하니까 좀 당황하시는 것 같네. 아, <웃음> 네. 제가 오늘 좀 바빠가지고. <웃음> 네, 반갑습니다. <웃음> 오늘 조금 제가 늦게 왔죠. 아. 평소에 비하면. 아. 다른 좀 치료할 일이 몇 가지 있어서 갑자기 신기하게.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어, 우리 심동보 어, 전해군 제독님 혹시 여성 시청자분들의 경우 그 제독이란 말이 단어를 잘 모르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독은 그 우리 육군이나 이 공군의 경우, 장성, 장군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해군에서만 제독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예. 그, 네. 근데, 외국에서 이제 따온 거죠. 네, 네. 서양인은 다 그렇게 하니까. 예, 예. 문화, 외국 문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토크를 하다가, 예, 예. 5시에, 그, 저기 경남 양산 그 평산 평산 마을에서 지금 보초를 쓰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예예. 보초? 도공스님? 아 예예예. 예, 예. <웃음> 네, 아그또 도... 내려가셨구나. 네네. 거기 지금 계속 상조하고 계세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뭐 도공스님. 그 굉장히 나... 그게 굉장히 복잡하던데. 아 그러면. 그렇죠. 도로 여러... 좁은데 차는 지나가고 네. 도로변에서 막짚피시하는데 어, 네. 복잡하더라고요. 도공스님이 이, 4년 동안. 예, 예, 근 5년 동안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잖아죠 1인 시위 하셨죠. 예. 그래가지고 이 시위에 대해서, 집회 시위. 음. 이 1인 시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왠지, 도, 또 길에서 또 닦는, 닦시는것 같아요. 그렇죠. 이 컨디션 조절하면서. 네. 네. 그러니까 수양 되시면서. 석생도 하시면서. 음. 제 같은 사람못할것 같은데 마음도 다스리면서 네. 벌써 내려가신 지가꽤 어, 됐어요. 그렇죠. 네. 문재인 퇴임하고서 음. 그 평산에 내려오자마자 음. 거기 좀 가시고 방송 때만 올라오시는 네. 네. 그 시군요. 네. 네. 자 여러분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스님. 예예. 예. 주연. 그 주연이 우리 박주연 부장이신가? 잘 모르겠네. 그럼 박주연 TV라고 뜰 텐데, 그죠? 그러세요. 그 박주연. 주연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예. 아이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예, 예. 아, 저도 주연이에요? <웃음> 아. 아, 최은영님, 오늘 아침 백내장 수술하고 유튜브 시청합니다. 아, 우리 저 아, 대구 가능하시나? 동구에 백내장 수술하신데도 눈이 빨리 회복되시는군요. 네, 아. 아, 그렇습니다. 예. 아.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백내장, 녹내장. 뭐. 네. 한 가지 죄송스러운 게 사실은 그 전화가 많이 오는데. 예, 예. 전화가. 예. 그 전화를 일일이 받고 다 응대하려면 <웃음> 그렇겠죠. 제가 방송을 준비할 수가 없고 그러시죠? 쓰러져 쓰러져. 아. 근데 막 전화가 사실 굉장히 오거든요. 그, 그럼 안 받으시면 어떡하나 또 소소하실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좀 서운해하지 마시고. 네. 음. 저도 좀이 컨디션도 조절하고 또 생각을 더 해야 되는데. 전화가 이 010-8881-4649 말고도 제 전화 몇대 되잖아요. 그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도 친절하게 가능 받으시죠.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제 같은 네. 경우는 바쁠 때 전화 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상대방한테 우리 집사를 네. 딱지적하더라고 음. 어? 그러면 상, 상대방한테 굉장히 시끄럽운 한다 이거야. 아. 바쁠 때는 아예 전화를 안 받든지. 예, 예. 바쁜데도 전화를 받았으면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야 된다. 음, 예, 예. 그래서 사람이 막 쫓기면 불친친절해지거든요 불친절해, 예, 예.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어,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예. 제가 일일이 받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사실은 88824649에서도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예. 예. 그 전화. 그럼 관리...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면 안 되나? 아, 문자도 좋고. 예. 어, 차라리 문자는 좋죠, 인생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010-888-1로 전화가 뭐 엄청나게 옵니다 네. 문자도 오고 당연하게 네. 그걸 <웃음> 좀 배울...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웃음> 네네. 한참에 그, 그 익스큐즈를 구하시는구먼 네 예. 근데 이제 <웃음> 이게 아침 여유야. 그것도 요령이야 맞아요 아침 조마이뉴스에서 네. 막그 1시간 한 40분 하잖아요 네, 네. 그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못해요 아무래도 음... 그냥 막 준비를 많이 했고 이걸 다 이제 말씀은 드려야 되겠고, 소환해야 되겠고, 그래서 쫓기다 보니까 지금 생각이 나서, 우리 최은영 선생님이 어 백내장 수술을 했다고 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이구,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예, 예, 예. 여러분 사실 어, 해군, 우리 심동보 제독님은 해군 제독을 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아저 어, 모시는 것도 영광이고. 아유, 변고니다 또, 사회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저도 이제 그게 신분, 그 제약이 있긴 있어요. 예비기지만은, 음. 또 후배들이 있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네. 그 명예를 굉장히 가, 중의, 중의식, 얘기잖아요. 제가 얘기할 때는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웃음> 예, 예. 네? 알았어요. 네. <웃음> 그 어려움, <웃음> 그 어려움이 있는 걸 아는데. 예, <웃음> 네, 예. 그래도 거침없이. 아, 그럼 얘기해줘. 소신. 네. 또 소신 양심에 걸리지 않으면 되까참 그게 굉장히 고마워요. <웃음> 아이고, 무조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웃음> 또 참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어렵다 이러면은, 아, 또 이게 또 얘기가 잘안 나오니. 아니, 근데 사람이 자기도 다 생각이 있는데, 네. 소신을 이렇게 좀 피력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복인 거죠. 네. 렇죠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예. 예. 뭐 저, 제가, 제가 그, 패를 끼치는 어, 게 아니고. 아예 아니, 추구하는 가치도 비슷한 거 같고. 아. 어, 그래서 뭐 제가 편안해요. 음. 예. 아. 전혀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맙다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일단 네. 기름을 칠하는 겁니다. 네. 오늘도 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거침없이. 예, 예, 예. 뭐 입에서, 재밌게. 입에서 예. 피가 나올 때까지. 예, 예. 래도또 구독자 분들도. 예. 들으시고 뭐좀 남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음. 재미도 있고. 아이고, 오늘 엄청나게 준비하시죠. 아, 준비를 많이 합니다. 예, 예. <웃음> 입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아, 예, 예. 윤석열 예, 예. 대통령하고 <웃음> 김건희 여사님을 아, 예. 좀 냉정하게. 예? 나라를 예. 위해서. 예, 예. 야. 그분들이 뭐, 뭐, 재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 대통령도 되시고, 음. 잘 이끌어 가시가, 그, 그, 그, 그, 잘 이끌으시면 또 국민들도 또 그걸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5월 10일 취임을 했, 하셨고, 예, 예, 예. 또그 전에 이제 3월 10일 당선이 돼서, 예, 예. 두달 동안 인수위 시절을 보냈고, 네. 당선인 시절을 음. 지금 오늘이 이제 6월 16일이니까 네. 취임하고서 한달여 세간이 되네요. 근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그 언행이나 자세 인식에 대해서 우리 재동님은 10점 만점이면 몇 점쯤 줄수 있을까? 요 점수로 점점 만점에 집점 만점에. 난 냉정하게. 아 이거 왜 저는 뭐한그 4점 정도 될줘될요 4점. 4점. <웃음> 그러니까 만족도보다 불만족도가 더 높다는 의미죠. 아, 4점. 예. 기대 여기 좀, 좀 많이 빵점을 올리신 분이. 예. 네. 4점중으로 많이 호확이 된 겁니다. 방송 사실, 그보다 낮게 이야기 놀라 그러다가. 아. 예. <웃음> 네. 근데 또 개선의 여지를 또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했어. 그, 우리, 저, 최동님은 네. 보수 중에서. 예, 네. 예. 그러니까 0, 영, 영, 영이 좌파라 하자고요. 극좌. 예, 네. 예. 그 10점이 극우라 안다면 네. 본인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몇 점쯤 보세요? 보수인데. 보수라면 제가 한 7, 7 정도? 7점 예, 정도? 예. 뭐, 인터넷, 인터넷 어느 사이트, 뭐, 뭐, 뭐, 나무 인기인가? 이런 데 보니까, 저 극우로 돼 있어요, 제가. 음. 주체에 대한 게 놓였더라고. 극우로 저는 저 스스로가 생각을 안한거예요 안 음. 제가 굉장히 그개방적이고 어떻게 보면, 진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좀, 좀, 그, 저 변화를 많이 추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굉 아. 평생 그, 그, 분생을 하면서도, 음. 계속 바꿔. 어. 새로 개설지. 그러니까 저 음, 잠깐만. 그러니까 이제안 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금방 여러분들 어 지금 어, 채팅 올리는데 제가 착안한 건데. 예. 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두 달과 지금 정식 취임해서 어한달 6일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0점, 10점 만점에 여러분들 몇 점을 줄수 있는지 한번좀 올려 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한번. 네, 한번좀 올려 보세요. 위티슨 0점, 그리피님 0점, 마리아제님 2.9, 박성일님 6점, 강중경 2점, 0점, 아 10점. 한번 조금 한번 여러분 올려 보세요. 아, 박한네 마이너스 1점도 있네. 정연성 님 2점. 황인난님 4점. 저 군고구마랑감자 님 10점. 자꾸 여러 번 올리지 마세요. 주연 님은 마이너스 100점. PDP 님은 5점. 슬픈 민초 0.1점. 아. 용카사 TV에 오시는 분들이 시청 분들은 굉장히 짜구나. <웃음> ASAS는 4.5점. 윤영현님 5점. 홍글의 사냥 님 0.5점. 김민준님 0점 이야 아이고, 0점이 면 심각하구먼요 예. 기대를 전혀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시네 음, 그렇게 <웃음> 보시는구나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방송을 꼭 보셔야 되겠네 예. 왜냐면 자기한테 싫어하는 소리를 자꾸 들어야 돼 그래 자만에서 좀, 이거 좀 경계가 되거든 그치? 굉장히 그, 좀 중요한 방송이요이 방송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 혹시 아시는 분 가서 이야기 좀 하시면 좋겠네요 그 사모님이 팝병류 응, 씨잖아요 예예 예. 좀 사모님 통해 가지고 같은 팝병류 씨끼리 하평하병 씨의 며느리인 그 <웃음> 김건희 여사한테 좀 전달할 방법이 없나 <웃음> 그러세요 <그쵸. 웃음> 알아보면 있겠죠 우리나라가요 한 예. 2.5명 정도 금너뛰면다 인결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음. 그게 그, 요즘 그거로 자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 김건희 여사의 그 봉화행 네. 봉화행차죠 예. 거기에 이제 사적인 지인들이 들어있고 뭐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이 있고 하니까 예.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처음 내가 대통령을 해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네? 국민 여러분들이 좀 의견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공식 비공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나눠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뭐 음.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예. 처음 대통령 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제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운동 기간에 강조한 게뭐 상식이잖아요. 음. 그래서 공정.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자기 부인이 대통령 부인이 되, 됐잖아요. 예. 그리고 전직 대통령 부인을 공식 그 예방을 하러 가는 건 이거 공식 행사예요. 공식 행사가 아니면 음. 기자들이 왜 그렇게 그래 많이 따라가? 그럼 공식 행사로 대통령실에서 알려줬다는 얘기야. 저저 음. 저, 저, 언론에다가 예 예. 안 그러고는 기자들이 그렇게 딱 시간 맞춰서 어떻게 그걸 많이 그 그게 현장에 갑니까? 공식 행사는. 그리고 행사. 이게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간에. 그렇 무조건 공식이 야 그,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음. 비공식이라는 건사실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예. 년 44철 24시간 음. 다 공식이야 공식 음. 그런 어항 소이든그 금붕어야 그러니까 설령 비공식이라 하더라도 그게 밖으로 알려져 가지고 문제가 되면 네. 그건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어? 당연하죠. 아, 휴가 중에도 음. 휴가 중에도 보도 되잖아요 언론에 네, 예, 예. 그 휴가도 그렇게 사생활이고 사증 영역인데 그, 리고 음. 비공식적인 활동인데, 응. 언론에 다 보도로 되자면, 그건 공식이야.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고, 비, 비공식적인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그럼, 그럼 이게, 지금 나는 대통령 처음 해봐서 이게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뭐,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다. 네. 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방법 좀, 기자분들 좀 알려달라. 이 얘기 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제일 강조했던, 음. 상식적인 그게, 저, 그게 아니야. 상식과 거리가 굉장히 먼얘야기라니까요 예?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저, 저, 저, 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점수가 저렇게 짠 거예요. 음흠. 기대를 자꾸 저환하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어, 기 지자들 막 아침에 뭡니까? 도 스태핑인가요? 예, 예, 예. 그 뭐,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게도 스태핑. 음, 음, 음. 그것도 저, 그, 좀 이렇게 그 절제해야 돼. 네. 예. 자, 이게. 뭐냐면, 이게 공식이냐, 비공식이냐라고 따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시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고. 뭐냐면, 예컨대, 얼마 전에 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예, 예, 예. 예. 자기 관저에서. 그렇죠. <웃음> 술을 마셨잖아요. 예, 예. 코로나가 한참. 예, 그냥 공... 술을 좋아하는 거죠. 네. 예. 영국 총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 술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하여튼, 예. 근데 그게 알려져가지고. 예, 예. 한핵당을 보냈잖아요. 응? 음? 그런데 그분은 영국 정리 관제에서 마셨다는 거잖아요. 관제에서 자기 집에서 마셨다는 거 아니야? 네, 자기 집에서 지인들 불러다가 어, 그, 건배한 거야. 그럼 윤석열 대통령보다 좀 그러면 이것 아니 그러면 이것도 <웃음> 비공식이다. 에, 에. 비공식이니까 어, 문제가 없다. 그건 아니지. 그렇지. 예또 또, 군대 생활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예, 예, 예. 함장으로 그, 저저인명을 받잖아요 해군에서 예를 들면 예. 은 구축한 함장이다 이거야 네. 24시간 네. 365일 함장이에요 근무 시간이 딱 그렇게 지, 정해야 된다고 음흠. 무슨 말인 가아시게 공식 비공식이 없어 함장이 잔다 이거야 함장이 자는 시기 때문에 보고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야 무조건 함장은 자도, 자도 깨어 있어야 돼 아니, 이게. 그러니까, 비... 대통령인데 한음한 번, 한다한 당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국군을 통수하는 통수권자잖아요. 그럼 국가 원서란 말이야. 거기 어떻게 자유시간과 비공식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폐가 있는 이야기인가, 뭐냐면, 비공식이다. 그러면은, 어 대통령 경호실에, 경호처에 경호를 받지 않아야지, 그러면.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렇지. 아니, 이게 하여튼, 어떤, 그, 논리적 얼개로 따지자면. 논리적으로, 그, 그래. 그래, 한번 논리적으로 해보자. 어?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어, 그 뭡니까? 봉화 마을은 누구나 갈수 있는 데라는 거 아니야. 누구나 갈수 있는 데에 간 건데, 왜 그걸 시, 투집을 잡는다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비판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의폐가 있는 게요. 누구나 갈수 없죠. 근양성 여사가 누구나 안 만나 주잖아요. 아, 전직 대통령 부인인데 아무나 제가 가서 만나고 싶습니다. 한번 만나 줍니까? 안 만나 줍니다. 그 누구나 갈수 있다는 말은 봉화 말 자체는 갈수 있지만 지금 그 의미는 근, 그 김건희 여사가 그냥 북녀석을 예방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묘소를 참배를 하고, 묘소 참배할 수 있겠지만, 은 예방은 안 된다는 거지. 데 음. 누구나 할수 없는 거예요. 아니, 묘소 어, 참배. 그 사실을 왜곡한 거라니까? 묘소 참배도 노무현 재단하고, 그 다음에 그 묘소 관리. 네. 이게 지금 국가 관리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음, 얼마 전에 정부가 관리하는 걸로 예,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넘어가거든.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러면은 또, 함부로 또안 되지. 이로에.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그래서 거기 관리자가 음. 마이크 잡고 진행을 했어요. 음. 이게 무슨 어느 국민이나 우리처럼 가가지고 아무것 없이 그냥 가서 참배하고 오는 거하고는 정식 참배는 아니라도 묘지를 한 둘러보는 거는 가능하겠죠. 아, 네. 물론이지. 네. 그렇지만은, 그 근양중 여사님을 예방하는 거는 뭐 아무런 못해요. 제가 저 개인 경험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저그 옛날에 인연 있어요 예. 오찬에 제가 하튼 하튼 같이 한 적이 있어 가지고 그 예방을 연락을 했다니까 김대중 도서관에 그리고 비서가 그래서 그럼 왜 하려고 그러냐내신은하기다 하더만은 하기 아, 해서 김대중 아니, 대통령이 퇴임하고 그, 나서 김대중 도통 돌아가시고 아 저, 저 누구야? 그 누구야 김대중 대통령 미망인 음, 이희호 여사 이호 여사를 같이 식사를 했으니까 음. 이호 여사, 김대중 대통령, 내, 내 이렇게 셋이 같이 앉았단 말이야. 네. 그 특별히 내가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나서 이제 돌아가시고 해서, 근데, 걔가 음. 안 된다는 거야. 음. 예방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그러니까, 그렇게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성 윤사를 아무나 못 만나지. 대통령 부인이가 만나는 거 아니야. 그걸 윤석열 대통령 아무나 할수 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한 거야. 왜냐면, 그거를, 또 희석시키고 비판 여론이 높으니까 얘는 되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돼 외교한 거 아니 이해가 이해가 되게 는데 아, 뭐 아니, 그저 말을 하면 안 되잖아 아니 되게. 그 역성을 들은 거 아니야 그리고 대통령이 그저 아니 부인이 거. 거기에 가서 보여준 행태에 네. 문제점이 많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데 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근데그 이번에 제가 저저 저, 음. 이거 어느 언론이나 뭐 SNS에서도 지적을 안 하던데. 네. 거짓말하는게더 나쁜 거예요. 음. 왜냐면, 거기, 이번에 무슨, 좀, 뚱뚱하고, 무슨, 그, 저, 충남대, 뭐, 직원인가요? 무용과 교수? 네네. 하고, 뭐, 네 명이에 따라 간 거야. 음. 이제 다 밝히지 뿌렸죠 예. 그, 청와대 직원, 뭐, A라는 직원, B라는 직원, 뭐, 정보 직원, 뭐, 이래 하고, 제일 논란이 많은 게 충남대 무용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자꾸, 코바나, 코바나 컨텐츠, 그, 전부 출신이라면서요. 아니, 나머지도 다뭐 직원이네. 에, 에, 에, 네 근데, 명이 따라갔는데, 네 명이 다 직원이야. 그럼, 그러니까. 그, 이제, 이거 그, 저, 저, 도스텝핑의 대통령이 그, 해명을 하는데, 그, 부인을 아무래도 변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 했겠죠. 이해는 되지만은, 이분이 따라간 이유를 설명하는 건 뭐, 부산의 친구다, 오랜 음. 친구다. 어, 그럴 수 있죠. 근데, 부산에 이 사람이, 그, 저, 빵집을 잘 알아가지고, 그냥 국사가 좋아하는 빵을 좀 사가지고 선물을 하고 싶은데, 부산에 빵집을 와서 그 안내를, 빵집을 안내를 해서 빵을 또 이렇게 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같이 갔다는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보도된 거는 부산에 안 갔어요. 음. 긴거이 부산 간게 아니고, 진영역의 KTX 타고 가서. 예, 예. 진영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성합차 있잖아요. 예, 예. 그, 그, 경호실에서 놓은 것 같은데. 코스타. 응, 음. 음, 코스타라고, 그게 한, 그 펜으로, 한 20인용. 그 펜으로 봉화말로 이동해서, 음. 참, 외소 참비하고, 그냥 중중사, 그 다음 기념관관 보고, 그냥 중중사 예방한 걸로 되 있잖아요. 예. 근데, 언제 부산을 간 거야.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완전 거짓말한 거라니까? 거짓 아, 거말을 거... 했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한테 김건희 여사가 엉터리로 얘기했거나, 응? 그러세요? 그렇게 그 엉터리 그렇게 아니 근데 빵을 어디서 사온 거야? 그리고 부산에서 빵을 그그 그, 그 뭐야 그분 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김뭐 충남대학교 김 그죠 무용학과 김 양영 <웃음> 그 겸임 교수야, 겸임 교수. 예, 예, 김인 교수라고. 그 보자. 양반이 부산에서 빵을 사왔을 수가 있지. 빵을 사갖고 그 KTX 진영역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타고 아, 왔을수 있지. 아까 로 이동해가지고. 아, 도로 이동해가지고. 부산에서 빵을 사가지고. 그건 모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 설명이다르라니까 아, 아니야. 부산에 가서. <웃음> 빵을 사는데 잘하는데 안내를해가지고 빵을 해가지고 전장수 여사가 좋아하는 빵이 어디서 파는지 모르니까 그 여자분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여자가 할수 없이 수행한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그 전날 음. 전날 그저 영화 관람 하고 빵집 또 갔잖아요. 예예. 교통 체증 해가지고 통제해가지고 전장동 빵집. 빵집. 예. 전날 빵을 샀잖아. 음. 그러면 그걸 저는 아 거기 빵 얘기가 나와가지고 나도 그런 줄 알았지 어 그냥 중 유사한테 선물하려고 산구리다리씩 음, 생각했거든요 음. 그런데 또 부산에서 빵 얘기가 나오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그게 말했던 뭐 하여튼 뭐지업적인얘기죠 아니 수도. 제가 지업적인게 어, 아니지 <웃음> 제가 그 빵집을 성북구에 있는 빵집을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그 성북구에서 고등학교 대학을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빵집을 압니다 옛날에는 어 근데 문제는 결정적인 거짓말이 하나 돼 있어요 음. 이거는 빵하고는 비교가 안돼 야 그거 아주 기가 막힌 얘기 6월 12일 날 전날 영화관람 하셨잖아요 예예. 그 다음에 빵 사고 성수동에 음. 그 다음에 영화인들 초청해서 대통령실 초청해서 그것도 그 짠디 음. 그 옛날에 사실 신승한 국방부 연병장이에요 예예. 예. 어 제가 그 근무해봐서 잘 안다고 그랬잖아요 음. 신승한 국방부 연병장이 파치장으로 음. 변한 거지 지금은 사흘 전에 하도 구먼 거기서 근데 음. 그런 저 일이 일었었는데 문제는 그날 아침에 북한이 방사포를 다섯 발을 쏘았잖아요. 근데 수혜로 쏴서. 통상 그 단도미사일 미사일 전부 다 동해로 쏴왔는데 음. 수해 쪽으로 쏴다니까 특이하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비난 여론이 있으니까 음. 합참에서 열 시간 후에 발표를 했거든. 열두 시간이지. 열두 시간. 12시간. 하여튼 음. 파티 끝나고 발표한 거야. 예, 예. 예? 왜냐면 그 전에 발표하면 국민들 도 비난. 어이, 단도미사일 방사포 는데 대통령 파티나 하고 말이야. 영화나 보고 말이야. 당연히 그런 반응이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 우리 제동님이 음. 군을 뭐군 출신이지만 예예. 군을 봐줄 필요도 없고 아니 아니 아니 또 군을 뭐또 불필요하게 또 처망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아니. 근데 우리 제동님이 보시기에는 음. 군에서 분명히 12시간 늦게 발표한 발표한 것은, 거예요 한 것은 의도적이다 의도적이지 대통령 눈치 본 거지 아니 합참에서 발표하기 전에 대한민국 군대가 그 정도 눈치 있잖아. 그데그 정도 중요한 사안은 눈치는 다 구단이잖아. 아니 청와대 확인한다니까. 음, 아 청와대 이제 알지 청와대 뭐 대통령실에 안보실에 최소한 확인해서 당연히 보고를 할거 아닙니까? 네. 안보실. 그러면 안보실에서 이 이분 이, 이, 이 거는야저저저저저이저 음. 저, 대통령 말이지 다른 행사 있으니까 좀참좀좀 참, 기다려 봐라. 그랬을 거라고. 100%대, 그거는. 그게 합리적 의심이지. 그건 100%대요. 100%. 100%. 네, 그 그리고 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개... 합참해서 발표를 할 때, 네. 그건 100% 대통령 그 국가안보실에 당연히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보고는 했을 거 아니야. 음, 그럼 국가안보실에서는 이미 음. 대통령의 동정을 다 알아. 동 당연하지, 당연하지. 다 알아. 네. 야, 이거 발표하게 되면, 네. 어? 응. 네. 이게 지금 밖에서 지금 영화 보고 계시는데, 음. 지금 보러 가려고 하는데, 네.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쏜 거거든, 3시간 네. 동안. 네. 그, 그, 그날, 그, 뭐, 거래되면은, 그날이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음. 뭐, 김건희 여사하고 두 분이 모처럼 부부 동관해서 영화도 보고, 어? 빵도 사고, 또, 어? 초청해가지고, 영아인들도 좀, 어? 만찬도 하고, 막 행사를 할, 리셉션도 하고, 뭐, 이래야 폼 나는 미, 잡혀있는데, 반지, 산통 깨지는 거예요. 음. 그게 미룬 거야. 내가 100%, 그런데, 근데 그비난 여론이 있으니까, 문,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 게아니에 이거 정확하게 적어 놨어요. 음. 대통령이 이한 시민의 모습을 저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랬단 말이야? 그 대통령의 본분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이분이. 심각한 문제를 의식의, 인식의 문제가.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히려 나는, 나도 시민이다, 이런 얘기구나. 아니, 대통령이 일개 시민의 이 말을 자기 입으로 절대 꺼내는 말이 아니에요. 그 용어가. 아니, 아 목에서 피가 나도록 윤석열 네, 대통령이. 아니, 이 말은 대통령 입에서 절대 놓어서는안될 말이라니까. 아. 다른 제3자가 할 수는 있어. 아, 대통령님도 한 시민인데, 음. 좀 이게 좀, 좀, 편안한 시간도 가지시고. 시민적으로. 어, 어, 그건 어. 할수 있지만. 시민처럼. 그렇죠. 대통령 스스로 이 말을 한 말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자유를 지켜야 될 사람이 자기 자유를 문제 내준 건 아니라 이거야. 근데두 번째 이거는 그렇다 치고. 아니 너무 굉장히 말이야. 문제 이 미사일에 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대응한 겁니다. 음. 미사일에 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에 따라 대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 대응한 것은, 대통령이 NSC 상임위원회 회의 주제 할 필요도 없고, 청와대 출근할 필요도 없고, 나는 가족들하고 즐기고 파티해도 된다! 음. 그렇게 한 겁니다. 이래, 그니까. 그 미사일이, 그렇게 한 이유는, 세가지 일증이 있었잖아요. 예? 네? 음. 영화, 영화 보시고, 빵 사고, 그 다음에 영화인들 초청해가지고, 리셉션하고 파티, 만찬한, 그런. 아니, 빵은. 그래, 그렇게 할수 있었다는 건미시일이 아니에요. 시점이 토요일에 빵을 사러 갔어요. 음. 성북구에.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 빵은 전날 샀나요, 그럼? 전날에. 아, 그러니까. 토요일날그빵 사러 갔을 때가. 2월 아, 11일 토요일날빵 사고, 그 다음에 다음날 영화 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은 음. 토요일날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그렇토요일날 어디 나가면 뭐. 너무 막혀 가지고 토요일은 말 이게 막... 차로 이동할 수가 없거든. 막 그냥 예식장 하는 차도 많고 그래서 그래. 죠 네. 근데 서초구에 그 동부 아크로비스타가 삼풍 네. 아파트 쪽 아닙니까? 예. 네. 그럼 거기서 반포대교를 타려면 네. 그게 길이 지금 서초동에서 시잖아요 네. 서초구에. 예. 네. 그 길이 그 거기가 복잡해요. 그 굉장히 그 과거에 만든 길이기 때문에. 그게 복잡하잖아요. 네, 예, 좁아요. 예. 거기서 반포대교를 타던가, 어디를 타고 갈 때, 그게 굉장히 막혔을 거라고. 그렇겠죠. 막힐 수밖에 없는 거야. 예, 예. 그걸 교통통제해서 성북구에 있는 나폴레옹 빵집을 간 거예요. 그 성북구, 그 빵집이 유명한 모양이죠? 아니, 내가 거기서 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고등학교, 경동 고등학교에 또 성북구에 또 고려대학이 있잖아요. 유명한 빵집이 아, 그럼, 있다고. 기까지 그러니까 멀리 빵을 사러 간 거예요? 아, 멀리? 그러니까 고, 고등학교를 지방에서 나와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성북구는 멀잖아, 하여튼. 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황당한? 아, 그게 모를 수가 있구나. 아니, 서초동에서. 네. 성북구까지 간 길이. 네. 빵 하나 목적으로 사기 위해서 간, 간, 갈거리는 아니라는 거지, 제가. 그니까 몇 개의 굴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 근데 이거, 그 서초동에 빵집 좋은 데 많은데.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정말 한 시민이라면, 예. 예컨대, 동네 빵집을 간다던가, 음. 또는 뭐 전통시장의 빵집들 있잖아요. 예. 어려운 빵집들. 예. 예. 예. 예. 예. 그런데를 선택하는 게 그게 음. 맞는 거지. 그렇죠. 성북구에, 원래 성북구, 성북구가 1970년대에는, 그, 성북구 어디를 갔냐면, 삼선, 삼선교라고 있어요. 아 삼성교 철혀잘 모르겠. 그렇게 잘, 잘그 양복 맞추신 그그 망인 모예. 그 시골 출신이라 잘 모르는. <웃음>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양복 맞추신데. 광고. 아그그 성북으로 가는 거. 거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한성대학교. 예. 그 동네예요. 예. 거기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경동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웃음> 그러면 그 경동고등학교가 <웃음> 네. 그 당시에 그 도남동. 도남동. 그 도남동이 1970년대에는 최고로 부자천했어요 부촌. 아, 그래요? 도남동. 이른바 도독촌이라고 해가지고. 동대문군대 그러나? 아니, 거 <웃음>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잘 들으세요, 좀. 예. 네. <웃음> 도남동이, 그런 그, 아, 청북구고 도남동이. 아, 오케이. 그 도남동이 부촌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이 수많은 서울에서 부촌의 이동사가, 있, 아, 이동사가 그러시구나. 있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는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동부 이촌동이 부촌이 되기 전에 가장 서울에서 잘 살던 동네가 어디냐면은 그 도남동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네. 그렇듯시고그 도남동 옆에 그 삼선교회 나폴레옹 빵집이라고 있어요. 아그아 그, 아, 오케이. 옛날엔 빵도 돈이 있는 사람이 먹었잖아요. <웃음> 근데그 유명한 빵집 빵집이래. 유명한 나폴레옹 빵집이 있고 나폴레옹 빵집에서 나한테 오늘 좀돈좀 좀 그러면 저 이번에 후원 좀 해야겠다. 그 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방산대가 그깁니까? 방산대가 그 삼전교에 네. 있는 나폴레오 음. 빵집이고 거기서 아. 쭉 이제 미아리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네. 성신여대가 있어요. 네. 그 성신여대 앞에 태극당이라는 빵집이 있어요. 그게, 아. 그게 옛날에 잘 살았던 태극당. 그 태극당. 음. 아, 그거는 들어본 것 같다. 이 대화가 안 되네. 아니 태극당은 저 아, 아, 알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아. 서초구에서. 그 성북구에 있는 삼선교, 삼선교란데 어디냐면 광화문에서 이제 쭉 내려오면은 음, 음. 그러니까 창경궁 덫쳐가지고 나오는 데가 사, 삼선교 교통이 무지하게 막히는 데야. 아, 참그 특이하네. 그까지 멀리 그렇게 교통이 복잡한데 그렇게. 음. 그래서 이제 빵집에 빵 사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 거지. 음, 음, 음. 음. 이 빵집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는데. 아,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본론이 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음. 방사포 다섯 발을 쐈는데 미사일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뭐저 자유롭게 영하보고뭐 이렇게 좀 어? 자유롭게 부가 같이 예. 어, 자유시간을가췄다이 얘기잖아요 근데 방사포가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네. 방사포는 저번에 라켓이니까 다 현장 라켓을 방사포라고 그래요 음. 다 쏘는 거 있잖아요 다 연장 로, 로켓. 로켓. 로켓. 그걸 또 미국식 발음으로 라켓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웃음> 로켓이 라켓이든. 예, 예, 예. 그다 연장 로켓을 그냥 방사포로 하는 거예요. 북한식 표현이에요, 이것도. 네. 예. 근데, 음.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로켓, 다, 로켓은. 그러니까 다 연장이라는 게 여러 발을 동시에 빵빵빵방 이렇게 쏘는데. 다 발쪽으로. 음. 그러니까 지랄 탓으로. 예. 근데 이게 로켓은 추진력만 있지. 그, 아, 유도장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 상식이거든, 로켓은. 음, 음. 아니야. 문제는, 로켓도, 대구경 방사포가요, 미사일이 있어, 미사일. 예. 어? 응. 음. 그니까, 북한에 지금, 다연장 그, 로켓이 뭐, 제일 많은 게 122mm. 그게 뭐냐면, 연평도 포격 도발할 때쏜거 있죠? 아. 그게 122mm 방사포예요. 그걸 갖추로쏜 거예요, 연평도. 아, 네. 김정일이가 왜 이명박 정권 때 네. 그렇죠. 연평도 포격 도발, 네. 그 포격이 네. 네. 바로 네. 방사포다 이거야 네. 그리고 지금 수도권을 향하고 있는 야, 이거 말이 안 되는구만. 대구경, 방사포는 그보다 구경이 커, 240mm, 하. 300mm까지 있어. 예. 그거는 전부 구경이 사거리 멀어, 수십 킬로 날라가니까 이게 이게, 이게 소수도까지 떨어져요. 여기 수소까지 이 이상 떨어져 얼마든지 떨어지 예. 멀리 가면 한 수원까지도 갈수 있어요 경기도까지 때릴 수있다 수원 오산 장거리 그런데 음. 문제는 600mm 방사포가 있어요 아. 600mm면 얼마 합니까 이, 이 정도 되죠 음. 여기는 핵 탄두를 탑재할 수있어 그리고 미사일이에요 유도장치가 붙어 있어 600mm 방사포 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어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 이야. 저게 KN25, 음. KN25 초대형 600mm 방사포. 이거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SRBM, SRBM이 아시죠?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럼 그러면 이거는 음.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이라니까 음. 600mm 방사포 KN25는 방사포도. 그럼, 그럼 이거 윤대 윤윤 윤석열 대통령이 미사일이 아니라서 내가 자유시장 가졌다고 그런 논리로 얘기했는데 음. 다섯 발 중에 나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는 심각한 사실 오인이고 거짓말이야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한 거야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이 그것도 서해안에서 서해 서해 쪽 그러고 동해안 쪽이 아니라 서해쪽. 서해안이라는 건 그야말로 수도권을 향해서 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심각한 대통령의 무지를 드러낸 거예요 안보에 무지? 무지 무지 어. 모른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동안, 그동안 알고 그랬다면 거짓말이야 정직성에 깜분증 무제가 있는 거 그러니까 알고 그랬다면 이건 거짓말이거나 왜곡 왜곡이고 뭐, 몰랐다면 은 대통령 국군 동속권자로서 어허. 그러니까 국민의 이게 생리 딱 이게 좀 생리 때문에 머리 이고 있는데 국민의 생리에 걸린 문제를 음. 대통령이 몰랐다는 얘기야. 그러니 가장 핵심적인 위협을 음. 대통령이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이거 어떤 언론에서 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짚은 언론이 없어. 야, 내가 말이죠 음. 언론인 분은. 소리 질렀지 죄송합니다 음, 음. 문제 딱 제기한다고 음. 그리고 국가가 무시를 해명해라 근데 지금 각 언론에 음. 이 안보 담당 국방 다, 전문 기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지 난 모르겠어요 폼만 잡고 말이야 진짜 그 옛날, 내 옛날 경험 또 얘기하면 뭐, 음. 나가기 때문에하는데 개인적으로 느낀 게 많아요 진짜 언론 우리나라 문제가 많아 음. 특히 전문 분야 특히 음. 안보 문제 완전히, 흔흔들야 이라크전에 옛날에 했을 때 분석한 거 보면, 그냥 외국 보도 막 짜짓게 해가지고 하고 말이죠. 근데 이게 이런 문제를 갖다가 아무런 언론에서, 메이저 언론의 특기예요. 그러니까 군 장성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스쳐가지 않고, 어? 예. 이건 아닌데? 예. 이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제가 또한 가지 안보 문제 음. 놓은 김에, 예. 2년 전에 그,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예. 그, 피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그, 안보실에 발표를 해서, 응? 음. 음? 음. 이거에서 이걸 다시 항소를 안 한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항소를 했거든. 그안 음.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근데, 국방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예. 사과 성명을 냈다고. 음. 어? 그래서 내 오늘 바빠가지고 3시간 기사 추적을 못 하고 왔는데 이게 국가로서 사과를 한 거지 예. 국가 사과한 거죠 그런데 음. 제가 2년 전에 9월달에 9월 29일인가 제 블로그에 음. 장문에 글을 썼어요 이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임무를저버렸다고 그래서 15가지를 질문을 했다니까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제가 하는 1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라 답을 해라. 1, 2쭉 있어요. 네. 그걸 내가 조금 전에 다시 쭉 올렸어. 이 리마인드 처음에. 딱 3km 위에서 그게 그런 일이 있었거든. NLL 3km 위에. 임평도. 그 음. 바다에서 3km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많이 가고 있었을거 아주 흔하죠. 네? 그 그래 옛날 제가. 많이 가고 있어요나우바르라니까 제가. 음. 거기가. 근데, 그, 특히 이한대 내가 전투 전단장을 했잖아. 왔었다 그러니까 때. 눈에서 흔하겠네. 흔하죠, 흔하죠. 그런데 3킬로면요 네. 바다에서 3킬로면은 음. 육상하고 좀 틀려요 아하. 굉장히 가까워 보여아 3킬로 정도는 바다에서 3킬로면은 네. 육상에서는요 300m 그래도 안돼 느낌이 느낌이, 느낌이. 예. 그 고속정으로 가면요 3분만 걸려요 그런데 거기 뻔히 보이거든 흔히 보여 거기 뻔히 보이는 데서 죽여가지고 또 기름을 끼얹어가지고 그, 하영을 시키잖아요. 불 질러버렸지. 그게, 야, 안에 아, 그러니까, 타고... 바다에서는 3km가 육상에서는 한 300m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300m 정도로 가까이 보인다. 느낌이.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코앞에서, 음. 화 하영식을 한거 아니야. 그러니. 음? 사살을 해가지고. 그러고 음. 우리 국민이 타고 있는데. 천인 공로할 만행을 저지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근데 문재인 정권은 이게 월북이다 해가지고. 월북하고. 덮어 씌워가지고. 실족해가지고, 그냥, 음. 그, 그, 그, 저, 이 조류 따라 가지고 애들 예. 위로 가 가지고 북한에서 네. 그걸 이제 했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코로나 쪽 하면서. 어, 거지 말이야. 음. 내가 그 너무 내가 그 굉장히 내가 그때 너무 내가 붕괴를 해 가지고 음. 국제법상으로도요. 해상에서의 그그 그, 그, 그, 그런 경우에 그 처리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국적 불문하고 다 넘기게 돼 있어. 자, 그러면 근데 얘들 이야기 기록찍인데 이거는 음. 해군에서 음. NLL 넘어가서라도 네. 구조해 왔어야 돼. 나는 음. 그때 주, 그렇게 주장했니까. 왜 음. 국제법상에 해상 그난자에 대해서는 가, 경계 관계 없이 구조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아. 그 모든 인물을 다 방지한 거야 방지. 그게 천인공갈일이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열다섯 가지 질문을 답변을 해야 돼. 문제 자 그러면 그럼 문재인 대통령 반드시 조사해야 되고. 아자 그러면 네. 말해. 이 사건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소리> 그러면은, 어떤 놈들을, 이게, 어떤 인간들을 처단해야, 처벌해야죠? 자, 이게 해수부야. 음. 그 다음에 또 해경이야. 예. 해경 해수부. 국방부. 해수부. 예. 그 다음에 국방부. 예. 그다음 해군. 그 다음에 해군. 예. 그 다음에 청와대 안보실. 그 다음에 국가 안보실. 예. 그 다음에 대통령. 그 다음에 국정원도 있지. 아, 국정이 있죠, 국 예? 네? 예. 네. 그 다음에, 군대에, 그, 지금, 그, 과거 기무사. 그렇죠. 기무사. 응? 지금, 그, 저, 그, 그, 뭐, 정보 지원사인가? 아, 정보, 정보 지원사. 예. 네. 아이고, 야, 야, 야. 아이고, 야, 오디오가 또 이상해. 예, 네, 네. 이거, 오디오더라고. 아, 네네네. 네, 맞춘하게. 네, 네. 빠으냐 그게. 이게 이상해. 네. 조금 그. 아니, 아니 소리가 이... 꼭 이게 한 4, 50분 하면 소리가 깨져. 아, 예. 그, 저도 볼때 볼 그런 게있어요 예, 예, 예. 괜찮을 겁니다, 이제. 아이고, 그렇구나. 여러분. 자, 그러면 예. 차분하게 따려보자고 예, 예. 지금 이게 사고가 났어.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180도 모함한 거야 월북했다 완전 거짓말한 거죠 그리고 뭐 도박꾼이다 어? 그러면 여기에 음. 지금 개입된 인간들은 전부 다 쑥대밭을 만들어야 할거 아니야 다 조사해야 돼요 정면 음?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것은 특명을 내려야지 음. 특명을 내리고 내리... 아, 지금 그게 딱그 답답한 거야 음. 윤석열 대통령또 그런 거잘 하잖아요 네. 야뭐 하는 거야 음. 당장 조사해서 관리자들한테 전부 다그 조차해 그렇지 나한테 보고해 그 국민들한테 보고해 이게 나와야지 딱 나와야지 어근데 그게 대, 대통령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빵집이나 뭐 이런 데는 보이는데 어. 지금 대통령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죠 아니 이게 오늘 판교 가더라 판교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야 아니 국민 속으로라며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좌파 정권에 의해서 그것도 해수부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국가 공무원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개죽음 이상으로 아니 개죽음은 아니죠 나한테... 아니 그 무슨 뭐 죽음 자체도 개죽음이지만 네. 거기에 무슨 뭐뭐 뭐 노름 도박 또뭐 뭐 이혼과 같은 그런 사생활 문제 완전히 이건 인간 파탄자 그러니까 그걸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올부간 피하기 위해서 올북한 걸로 그죄 없는 사람을 맞다가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꼭그 전에 또 뭐지 북한에서 병사 내려왔잖아요 동해 음. 쪽으로 예 그것도 북한에서 뭐 그냥 무슨 노름밀고 쫓겨 가지고 뭐 이렇게 왔다고 음. 그렇다고 또 돌려보냈잖아. 돌려보내 지가 갔지, 다시. 아니, 보송 쪽으로 묶어가지고, 이거 눈처럼 가려가지고. 그렇 판문점을 통해가지고 또북송시키잖아요 음. 그, 그, 이걸 탁안대로 부는 순간에, 북한 대사들이 앞에 딱 있으니까, 펄쓱 규제 앉았다는 거 아니야, 그거. 그렇지, 그렇지. 문제인지 뭐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음. 그, 그, 정권이야. 어? 우리나라 자유를 찾아서. 아, 동해안으로 목선을 타고 온 사람. 그러니까, 귀순한. 그기순한 사람들이지. 북한 병사를, 음. 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음. 북한으로 그렇게, 어디에 뭐 같이, 저, 저, 어? 눈다 가려가지고. 그렇지. 눈, 입, 입에 자갈 물려가지고, 그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인간적으로.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충격에 의해서 사람이 벌써 주저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잔인 무도한, 음. 진짜 몹쓸, 반인도적인 범, 저, 범죄 집단 같은 정권이라고, 문재인 음. 정권이. 이거 흥분 안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나는 이거는, 이거는, 음. 저, 끝까지 내가 갈 거야, 요거고 음. 늘어져야 돼. 내가 오늘, 에선이 다시 답을. 음. 다, 다, 다시 답하라고. 다 페이스북, 트위터, 뭐. 예. 다시 묻는다. 음. 내가 2년 전에 질문한 15가지에 답해라. 척, 엄청난 일이. 나는, 그, 거 하가 나요, 하가. 어. 그리고, 그리고 그걸, 내가 탈레... 해상에서 뭐그 생활을 하면서 그걸 관계의 눈에 선하기 때문에, 음. 도저히 그걸, 그,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어? 정부가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바뀌었잖아. 바뀌었으면 뭐, 담배적인 구역을. 그걸 보야되니까. 바로 잡아야지. 응. 네. 어? 뭐지? 지금 음, 통일부 장관. 응. 네. 통일부 장관이 어제 가가지고, 김대중 정신, 어, 실천하겠단 말이야. 어, 그니까. 어? <웃음> 아이고, 참. 근정체. 어. 북한이 대화에 응해오면, 시간과 장소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뛰어나가겠다 했잖아. 6.15 공동선언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다. 음. 이야, 그, 진짜 참.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전에, 음. 대북 유화정책 완전 끝났다. 네. 인터뷰하면서 그랬잖아요. 이그이 이 정권은 도대체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알 수가 없어. 안 그렇습니까? 정체를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은 문재인 정권을 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이 음. 만행들이지 만행. 그 만행.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 약탈 정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그 네. 약탈 정권이라고 그러면 약탈 정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아까 뭐~ 저~ 그~ 저~ 말씀 이 음. 죄송한데 네. 재작년에 해수부 공무원이 피납 그다음에 그~ 하영 음. 이 사건 전에 그~ 며칠 전에 그~ 저~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음. 친서로 네. 김정은에한테 친서를 보냈거든. 그게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야, 존경하는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해 음. 강력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음. 갱의를 표합니다. 이있어 그런데 생명 존중을 하는 놈이 음. 멀쩡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납치해 가지고. 음.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야. 안 되는 거야. 가만히 있을 수없어 이건 국민들, 어. 이거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 들고 일어나야 돼, 이거. 들고 일어나야 돼. 이건 윤석열 대통령. 이거 그냥 어가면요 정권을 만들었으니까. 네, 네. 국민 생명을. 이걸 만약에 모르는.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이거 밀란이 일어나야 돼. 어. 국민 생명을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 음. 그럼 우리 각자 도생 지킵니까? 아니. 국가가 있는 주, 그거에, 저, 존재의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 해수구 공무원이 그런 죽음을 당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발표만 하고 종이 떼기로 사과만 하면 뭐 하냐고 그러면 나는 저, 그때 어떻게 그, 개, 관여한 공무원들이 누구고 어떤 과정으로 이게 이렇게 됐느냐 그 진실을 밝혀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 정말 이건 폭동이 일어나야 될 사안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네이 광부라니까 어, 이걸 저~ 그~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공개해야 돼요 그 자료 그 자료를 지금 공, 법적으로 공개를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전환 뭐~ 기간 이렇게 묶여가지고 음, 음. 그~ 하여튼 어떤 수를 써서 국민들이 알게 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국가의 기본 기능을 스스로 저버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 안 그러면은 그럼 국민들 다 총기 저~ 소지 허가해줘야 돼왜 아. 아, 내 목숨 국가가 뭐 지켜주면 내가 지켜야 될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거 총기시지야지 미국실로 아, 심각한 문제 이거 가장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음. 반드시 짚어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정권인데 그런 정권인데 오늘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 예. 그, 문재인, 그, 평산 집을 찾아갔어요. 네. 네? 예. 네. 이거 어떻게, 그거 봐야 됩니까? 그, 왜, 그렇게, 저, 노무현 대통령, 음. 아, 문재인, 노무현 이쪽으로 자꾸 또, 그, 앞에도 김대중 대통령까지, 음. 그렇게 이 정부가, 대통령부터 부인까지, 그 다음 총리까지, 음. 그렇게, 그, 매달리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분들, 이, 이, 이 정권을 창출한 그 지지 기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음. 근데, 그러면 가장 지지한 그 핵심 지지층은요,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예, 예. 그 피해 식까지 가지 있다니까? 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피해 의식. 앞에 노무현 대통령. 비 음. 피해 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있는 그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가 대통령까지 되고, 걸리고 착출을 했는데, 음. 그분들은 도외시하고 음. 어? 제일, 싫그 저, 그, 저, 저, 저, 실하는 집단, 그, 수개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압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무슨 의식, 생각이 이제, 아, 저, 네. 대표님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이분들 상식, 상식 많이, 맨날, 그, 강조하시는데, 음. 너무 그, 상식, 자기들 상식하고 내 상식하고 틀린 것 같아요. 음. 지지층, 지지하는 지지 자유 외국 국민들의 상식과 문재인과 아, 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권 핵심층의 상식하고는 다른 상식 같애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 정치가 0점이야 응? 이 상황에서 국무총리를 거기에 왜 내려보내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응?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집단사고 얘기하잖아요 집단사고 아... 집단사고에 빠진 거야 자기들 성공한 그 경험을 가지고 응. 내가 그래가지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내 방식이 맞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자만심과 그 집단사고 그 검찰 그 특유의 문화 응.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 요지가또 지금 검찰 수준이 다 앉혀놨잖아요 검찰의 사고방식이라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던가 응, 응, 응. 어? 응.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한 사람들이거든. 네네. 밖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네. 인터넷에 무슨 기사가 올라왔는지, 네네. 신경도 안 쓰고 평생 네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네네. 어? 음. 자, 보자, 이게. 지금 이 민감한 이 시점에, 지금 자기 와이프가, 자기 부인이 막말로 봉화마을에 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이슈가 김건희 여사가 홍화 마을 간것 같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웃음> 하루 종일 그것까지 떠들고군요 와. 그런데 오늘 또, 한독수를 거기에 내려보내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어떻게, 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에? 응? 어? <웃음> 아니,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이, 그게 중요하나? 그분들이, 응.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고, 조금 전에 가면, 세수공무원부터 해가지고, 뭐, 이로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예. 북한 정권에만 유리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네? 하...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매달리냐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음. 뭐 성민적이고 뭐 하는 걸 나는 그 사람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그거는 또, 또 좋으면 또 이따 치자 하지만 이 분의 원죄가 뭐예요 내물죄 부인이 박연차한테 그 태광실 회장인가요 예. 어, 그, 그, 저, 미국에 있는 저딸집 사준다고. 뇌물 받아가지고. 음. 그, 그조사 받다가. 음. 자살한 거잖아요. 응. 음. 어? 그러니까 죄인의, 죄인이야, 죄인. 음. 뇌물, 자살 안 했으면 구속될 사람이란 말이야. 예를 들면, 은 뇌물죄로. 그건 확실한 거잖아.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용처를 떠받았느냐고. 그뿐만 아니고, 뭐, 김정일 이 찾아가 가지고 만나가지고 NLL 뭐 발음 등등 있지 않습니까? 아 어, NLL 이거 받아있거나 영통선도 아니다. 음. 그보겐발언했않으세요그다 나왔잖아 녹취록이 다 나왔지. 그런 이적 행위까지 한 아니 본인 직접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했아 뭐가 그래가지고 스타일이 그냥 소통하고. 대통령답지 않았죠 사실은 노무현 음. 대통령이 소탈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다운 품위와 품격이 없었, 없었어요 음. 어그 대통령이 어떻게 그 대통령이 그렇게 건들거리고 하냐고요 그럼 어 품위케 행동해야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얼굴이잖아 음. 제일 높은 위 국가원수인데 국가원수에 맞는 처신을 해야지 옷도 좀단장하게 입고 행동도 품위게 해야죠 그런데 그냥, 그냥 쌍소리하고 말이지 대통령이 말이지 그게 대한민국의 품격을 다 떨어뜨린 사람이야 근데 그걸 또아주 소통 잘하고 뭐, 뭐 탈근위주의를 했다고 막 어. 치켜 그렇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말이야 지금 노무현 흉내를 내는 거야 <웃음> 네? 노무현 흉내를 그러니까 그 파격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언행이 있잖아요 절대 흉내내지 말아야 할걸흉내 내고 있는데 아니 노무현 그 묘지에는 자기 부인 보내고 네. 문재인한테는 국무총리 보내고 뭘어떻하겠다는 거야 대체 지금 그러면서 뭐이 음? 정치가 완전빵점이야 그러면서 오늘 저 뭡니까 판교 거기 가가지고 음. 뭐 굉장히 비상 뭐. 비상경제상실도 가동하고, 지금, 대통령실에, 네. 판교가 서또 뭐, 경제직 뭐 이런 게뭐 발표하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 뭐라 하지? 조마조마 합니다. 그렇지. 아, 지금 조마조마 하고 저기 얘기했어. 나라가 전체 복합, 경제안보 복합위기인데, 조마조마하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 조마조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조마조마, 그게 맞는 행, 동을 해야 되잖아. 대통령 출신 하고. 해결책을 내놓고. 그렇지. 방향을 제시하고. 맞아, 뭐. 어? 그래야죠. 이런 어려운 상황이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How to. 어? 대통령 의지도 보이고. 어, 의지도 보이고. 국민들하고 어, 맞아야지. 조마조마 합니다라고 이게 무슨. 말말 그리하고 그래 행, 하는 행동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부인 말이야. 뭐, 엉뚱한 데 보내고, 뭐, 또 총리 또 보내고. 그게 그 급한 일이에요. 음. 노무현 대통령, 그, 미망의 근양수사 찾아뵙는 게, 그렇게 급한 네. 일이고, 국무총리가 산직한, 이게 지금 복합위기상에서, 음. 전직 대통령, 그, 사제까지 멀리, 그, 찾아가야, 그게 급한 일이냐고. 그것도 하루 걸리는데. 예? 그리고 저 저, 저, 저, 저, 지금 하물련대 파업 있잖아요. 음. 이거 완전히 그냥 손들나완전 우리 이제, 원하는 대로, 손들어가지고, 그, 타결하고 말이야. 그러면서도 또 뭐냐 노동연금 교육 계획을 강화해야 된다고또 네. 얘기하네 윤석열 음. 대통령이 노동계획 첫 단추부터 다 그렇게 지났고 완전 민노총 <웃음> 화물연대한테 항복한 거 아니야 자이 기회 노동계획 출발을 시켜야지 화물연대 에? 음. 레이건처럼 말이죠, 그냥 공항 관제사 파자 그냥 그대로 다 그냥 그 해임시키버렸잖아요 대처처럼 하든지 이런 절호의 개, 살려가지고, 노동계, 신호탈을 쏘아 올려야지. 그렇지. 말만 노동계, 영경계, 교육게 하면 뭐 하냐고. 어? 다! 그냥, 항복하듯이 다 손들어 주놨고 말이야. 이따위로 엉망진창을 하면서 뭘 한다는 거야, 지금. 아, 내가 지금 오늘 좀 점잖하게 방송하려고 그러다가 어, 그러니까. 아, 정말 참. 지금, 열받네. 약간 열기도 좀 식힐 겸. 예, 예, 예. <웃음> 어. 아, 떤 분이 좀 조용히 말씀하시고 지금 모르겠는데. 양산에 가 계시는. 그러시죠. 예. 우리 저, 도공스님 예, 예. 지금 양산 문재인 문씨집 앞에서 지금 시위 및 집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예, 예. 우리 도공스님을 한번 연결해주면. 좀... 아, 아 그러실게요. 예. 네? 그래가지고, 예, 예. 한덕수 국무총리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여보세요. 예, 예. 아이고, 스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예, 예, 예. 자. 예 지금 스님 지금 저어어 어, 지금 우리 문재인씨 문씨 집 앞에 계세요 어, 예아 어, 지금 한덕수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드시, 들리십니까 아아 아, 지금 한덕수 아, 지금... 국무총리가 왔, 왔다가 갔습니까 지금 아직 있습니까 아 지금 방금 나갔는데 아하 에, 아유 신재동님하고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웃음>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아, 예, 윤 대표님하고 심재동님하고 계시는데. 예 예. 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아이별명이별명입니다 네. 아니,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약한 20분 에 20분 전에 나갔어요. 예. 4시에 들어와가지고. 네, 4시에 들어와서. 네, 예, 그... 그럼 한 40분 있었네. 네. 예. 음. 그럼 뭐 대화는 뭐 그렇게. 했을까? 뭐썩 오래한 건 아닌데. 예. 제가 지금 미리 봤을 때는 음. 그렇습니다. 지금 어... 아니 지금 우리 심재동님하고 예. 심재동님하고 지금 이야기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이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거기에 왜 보냈냐 이거야. 그게 <웃음> 지금 거기 오신 분들, 모여있는 우리 보수, 우파들. 예. 그분들, 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예. 이, 윤석열이 한독수를 왜 보냈느냐, 뭐, 이것 보고, 이것 따지고, 음. 또 뭐, 어, 정부 측에서 뭐, 인사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을. 예. 돈로 치고. 음. 논의로 치고 지금 문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네. 지금 문재인이 여기 퇴임하기 전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조용히 잊혀서 살고 싶다고. 네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조용히 이처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더욱 분란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켜 가지고 아... 지금 마쿠에서 어떤 뭐 상황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 예. 그렇게, 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음... 지금 어... 제가 알기로는 이뭐약 100m 이상씩 바리게이트를 쳐 놓고 이렇게 주민들 통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뭐 경호 요원들이 방어하는 문제도 그렇고 음흠. 지금 모든 특권은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아 거기서? 음. 그럼요 다른 사람들 보다 전임 이전의 전임 대통령들보다 더 많은 특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 있단 말입니다 허... 그러고, 완전히 뭐 똥똥거리면서 하는 거지 지금 어, 그럼요 그리고 지금 시위자들 물론 시위자들 중에서는 심하게 욕도 하고 네. 어, 어, 고정을 비추는 분들도 있어요 예예예 예, 예. 그런데 그것을 어느 순간까지는 감수를 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음. 바로 바로 자기들의 추종자들을 어 선동을 해가지고 싸움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복 지폐라는 현상까지 새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뒤에서 지금 내가 생각하기는 뒤에서 지금 자기 정치를, 자기 영향력을 지금 계속 늘리고 있고. 음흠. 그리고. 뭐 그저께 또 경기 도지사 당선자, 그렇지 김동현 뭐 양산 시장 당선자, 아 양산 시장, 음. 뭐 이렇게 정치권에 이름이 알려졌건 안 알려졌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 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네. 그렇게 이제 문재인 문재인이가 예. 자기 정치적 영향력을 이제 유지하고 확대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예. 치는데 예. 그 마당에 그 판에 국무총리를 내려보낸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무슨,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대체 이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지금 문부림이 예. 뭐 한순 인사 정도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이게 꿍꿍이 수박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거지, 그거지. 예. 어? 뭔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뭘, 지금, 딜하러 간 거야, 지금. 국무총리까지 가가지고. 예. 국무총리가 뭐, 그냥 갔겠냐고, 거기를. 그러니까. 아, 그럼요. 그럼 시위대 다 쫓아내는 딜하러 갔나? 아, 글쎄, 시위대를 뭐, 쫓아낸다고 해서 쫓, 쫓겨나갈 사람들 도아니지만 <웃음>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법무부 장관이 네 어, 이전에 적폐들을 많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적폐 고소 들어가고 있, 있었던 것 또는 의혹이 있던 것들을 전부 눌러왔지 않습니까? 문재인 시절에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다시 재검토하고 다시 들춰내가지고 그것을 어, 청산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 모든 것을 칼 끝은 음흠. 문재인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무기 삼아서 문재인하고 어떤 딜를 하려고 음흠. 이렇게 하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 어느 선까지 음. 어디까지 이렇게? 그렇죠. 그것이 아닌가. 그런 그 저, 저 윤석열 대통령 찍어준 국민들은 예. 윤석열 대통령 또 듣기가 그, 그런 거 잘하니까 예. 문재인 문재인을 그 감옥 집에 겠지 이렇게 기대한 거는 좀더 기... 공수표네.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웃음> 그네 <웃음> 생각해요. 아, 음. 다 하고 있다? 네. 지금, 예, 지금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이라는 어마무시한 카드 가지고 그 한쪽으로 치면서 음흠. 한쪽으로는 지금 이제 어,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래는 항상 깨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 그, 그 처음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한덕수 통해가지고 네, 한동훈이 아, 한, 아, 저, 아니 한아 이번에 그 한덕수 네, 한덕수가 그, 내려갈 때 틀림없이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를 갖고 갔지 않았겠어요 그, 그, 그럼요 어, 그건 당연하지 그, 그, 그, 그, 그, 그럼, 그럼 갔는데 가서 이제 지금 이게 무슨 어, 문재인 정권 청산을 하기 위한 게 아니다 어?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절대 그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을 거니까, 음, 어? 네. 걱정하지 말고, 네. 또 문재인로서 으 예컨대 앞으로 대북 문제라든가 네. 이런 문제에서 좀 도와달라, 어? 네. 그 문재인과는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뭐 갈등이나 뭐 불편한 관계를 갖고 싶지가 않다, 네. 어? 네. 음. 네. 그런데 뭐 지금 앞으로 솔직히 말해서 뭐. 여러 가지 수사를 이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 그렇죠. 그런 이야기 하러 간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어?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아. 우선은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 재연하고 아. 문재인 재연하고 음. 지금 다툼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이이 이 문제는 반드시 쳐야 될 문제니까 음. 뭐요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딜을 하려고 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데 거죠 그런데 이 마당에 지금 그런 의도를 한다 하더라도 예. 거기에 한독수까지 보내는 것은 음. 이건 정말 상식 이하의 정치인 거야. 어? 네. 지금 좌파가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음모적이고 어? 얼마나 불량한 세력이라는 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 헌이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면은 네. 결과적으로 아마 엄청난 불행, 불행을 껴안게 될 거라 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죠. 음...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가 <웃음> 패거리들을 가지고 예. 중간에서 이렇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름대로는? 예, 나름대로는. 이 그러다가 이제 뭐 네. 이쪽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좌파 중도층이 윤석열 지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그럼요. 이럴 때는 국민들을 믿고 음. 모두 공개하면서 공개적으로 음. 당당하게 해버려야 되거든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돼서 이 수사는 안, 할,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 해 버리면 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또이뭐이 이, 뭐, 이, 지금 문재인이가 가장 큰 문제가 자기 패거리들만을 위한 정치를 해 왔잖아요. 나머지 지지자 40%를 빼고 나머지 60%를 전부 주권과 인권 침해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예 예. 그럼 당연히 윤석열이가 우파 편만 들어서 음흠. 그 60%의 정치를 한다면은 나머지 문재인 파들한테는 계속 또 공격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음. 그러니까 양쪽을 다 어루만지면서 줄타기를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예, 그게 우리가 다 보이지 않네 눈에. 예. 예. 음. 그러니까 시켜줄 수는 없어요. 예, 예. 서로 피해를 상처를 덜 입는 방향으로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음.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작고 어, 감추고 숨기고 하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이제 <웃음> 예. <웃음> 어, 지금 계속 지금 그 양산에 계시는 거죠. 예, 예. 지금 건강 조심하시고. <웃음> 뭐 스님은 뭐 지난 뭐 5년 동안 청와대 앞에서 그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타도 네. 외쳤던 이제 노하우가 있 있긴 합니다만 네 건강 유념하시고 네 지금 오늘도 네 오늘도 웬일로 문재인이가 걸어서 들어갔더라고요 아 그게 그거 보셨군요 예내 네, 앞으로 이제 바, 내가 그뭐그 뭐 그, 그, 그 길을 막고 있으니까 아 나를 탁 어, 커버를 하더라고 마크를. 아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자기들 추종자들 몇명 하고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서 내피켓하고 얼굴을 보더니 예 수고합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아참 <웃음> 많이 발전한 것 같아. 예. <웃음> 그래서 오. 나는. 특검 해야죠. 음. <웃음> 답을 해줬지 인사를 인사를 했으니까 나도 답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특검을 해야죠. 하고 가니까. 아이고. <웃음> 아, 특검 해야죠. 이렇게 돈. 도... 예, 예. 아, 그럼 동선이 한건 하셨네. 성과가 있으 시네 음. 어. 아니 그런데 그저 윤성 아, 저저 문재인 사적그 진인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다그저 개인 거로 매입을 했다고 그러던데. 아, 매입 못했어요. 음. 아 그래요? 예, 그거는 내이 음. 팔 없는 땅이고 음. 거기는 거의 이제 통도사 땅이고 예그고그 음. 밑에 밭들은 다시나 노는 이제 통도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서 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고 예, 예, 예.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매입을 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음. 음. 아 그렇군요 예, 네네 예예예. 예, 예. 근데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음. 자 스님 저 건강 유념하시고요. 예. 어또 제가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서울에 오시면은 예. 어 출연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네네. 좋은 날 만드십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예. 네네. 예예 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네. <웃음> 자, 여러분, 그, 우리, 어, 우리 윤카세 TV에서, 그 양산, 그, 평산에 파견한 우리, 특파원, <웃음> 특파원, 도공스님이셨습니다 평산특파원. 네. 도공특파원이셨습니다. <웃음> 네, 네. 자, 우리, 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네. 김건희 여사 이야기 좀 하죠. 예, 네, 예.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 <웃음> 제동이 보시죠. 지금, 이거,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 예. 네. 뭐,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정권에. 예. 네. 3대 리스크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 첫째가 김건희야, 김건희. 첫 번째가? 예. 네, 김건희 예상 문제고. 음. 두 번째가 경제 안보. 네. 뭐, 따로따로, 따로 뭐 나눌 수도 있지만은, 그, 음. 복합위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윤석열들도 조마조마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음. 고그 위기 이거는 이거는 세계적인 또 현상도 있고 예. 이 잘못하면 무너져요. 이거. 이게 국민들이 이거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야. 여기서 잘못 대처해가지고 지금 뭐 물가 오르고 지금 뭐 지금 뭐 벌써 아우성이 나오거든. 그렇죠. 이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고요. 음. 세 번째 리스크는 저 자만심하고 저 검찰끼리끼리 음. 음. 집단 사고. 이이이세 가지가 집단 사고, 그룹 싱킹, 예. 집단 사고. 자만심에 빠진 집단사고 음. 그러니까 윤석열 시... 대통령의 자만과 그 자만에 까리끼리 동조하는 까리끼리 이 검찰 출이 검찰 위주의... 끼리끼리의 집단사고 예, 예. 이세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리스크가 김근이라는거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네. 김근희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걸 굉장히 좀 어떻게 보 약간 비약한 이야기로 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흠. 누가 실제 대통령이냐 이거야 김건희냐 윤석열이냐 누가 실제, 실제 대통령이 누구냐 저는 김건희의 실제 대통령 같아요 왜이 양반이 자기 지금 하는 행동 음. 언론의 관심 그다음에 조그만한 게 파장 이런 거 보면은 음. 훨씬 영향력이 커 김건희가 그러니까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단 영향력을 네. 말하는 거지 또 관심도도 많고 이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그래. 부정, 근데, 김건희 여사가. 예. 뭐라고 그랬냐면은, 옛날 그, 저, 서울의 소리. 음. 이명수인가요 예. 거기, 거기 녹취로 공개되었지 않습니까? 음. 이거 참 사람들이 놓치는데, 자기가 대통령이야.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랬다고. 음. 그렇지. 그, 기억하시죠? 음. 내가라고, 우리 남편이 정권을 잡으면, 이 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어.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음. 자기한테 비판적인 언론을 겨냥해서. 그렇지.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음.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뭐 그, 그, 그 유튜브 방송도 뭐 있거지 않그렇죠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 음. 영빈하는 응, 옮길 거야. 응. 음. 근데 지금 문제는요, 가장 첫 대사를 치른 게 청와대 옮긴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뭐, 김건희 여사의 보관대로 다 집행이 됐잖아요. 청와대 해체하고, 예, 어, 그러면은 예산을 옮기고, 음, 그 집행관 역할만 한 거야 윤석열을 대통령은. 실제 이면에이 아이디어와 이거를 지시한 사람은 김근이란 말이야 그러면 실제 대통령 김근이지.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 계산이 나온다. 예. 그리고 지금 하는 행동, 국민의 관심, 언론의 에, 보도, 경량, 이렇게 종합해본 아, 요, 예. 윤석열보다 훨씬 영향력이 커. 김건희. 커. 어. 근데 김건희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그럼 뭐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팔리냐 내가 뭐 신데렐라, 신데렐라. 음. 윤석열은 왕, 왕, 노릇하고 있고, 근데 음. 김건희 그시집한 신데렐라 같은, 이게 저, 스타 의식을 마음껏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약간 누리려고 라 지금, 막된 소리 맞는데. 아니, 이된 소리 맞는데, 내가 볼 때는, 김건희 위험해, 여사는 뭐? 즐기고 있을 것? 즐기고 있어. 근데 이게 위험하다니까. 나는 위험하다 음. 이게. 즐기... 우리나라 국민들. 절대 그게... 이것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즐기고 있을 거라고. 뭐냐면, 음.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거야. 근데 우리데 뭐, 제2 부속실도 만들어야 된다, 뭐, 직원도 <웃음> 더 늘려야 된다, 이게 주... 오히려 그게 나오고 있거든 예, 면밀하게 계산을 할 거라고 하겠죠 굉장히 주도 면밀하더라고 보니까 음. 그리고 이게 이런 그 일련의 그 행보만 주도 면밀한 게 아니고 예. 모든 표정 예. 입는 옷까지 음. 음. 음. 그런 거리까지 주도 그렇지. 면밀하게 딱 하는 거야 자루 잰듯이그못 아. 느꼈어요 의상 있는 거 여기 행크칩 하나 꼽는 거까지 음. 백 계산해서 치밀하게 하는 여자더라고요. 여기 댓글에 카메라 무지 신경 쓰더만. 그러면 엄청, 엄청 신경 써요. 음, 카메라 그 쳐다보는 것 같아. 네. 응? 그게 그거를 즐기면서 딱 자기 의도대로, 음. 자기가 보각되도록.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거죠. 즐 굉장히 내가 뭐 이, 이, 김건희 여사가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했, 쭉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성이 있거든. 아.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용납이 안될 거야. 여자가 거다. 이렇게 나대고, 음. 너무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국민이라니까. 우리나라 국민. 뭐, 그, 세대별로 좀 차이는 있, 있지만은. 예. 그, 저, 절대 용납하는 국민이 아니라니까. 음. 그게 위험성이 있다는 거야, 리스크가. 지금 한 60%는 내조에만 매달려라. 그렇게 유론이 나오잖아. 아, 30%는 어, 어. 공적 활동을 해좋다 네, 이렇게 나오는 네. 거거든. 근데, 제 경험으로도, 음. 그런 스타일의 이자들은 반드시 사고 쳐요. 남편한테. 굉장히 해약을 음. 푼다고. 아니, 그건 뭐, 그렇게, 뭐 에이, 또, 그, 또, 또, 무당처럼 말씀하지마시고 아, <웃음> 네, 어. 무당이 아니고, 음. 내가 현재까지 경험한 것도,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우리 신동보 제동님. 그리고 그 조직이 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줘. 응. 음. 안 좋은 죠동보 제동님이, 뭐. 어, 건절한 보수로서, 또, 군에서, 장성까지 지내신 분으로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 정말로, 값어치 있는 충고라고. 어, 그럼요. 네. 어, 잘 돼야죠. 네. 잘 돼야죠. 값어치 돼야. 있는 충고로 어, 받아들일 하겠습니다. 음, 불,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좀, 좀 써, 쓰더라도 좀, 제대로 알아듣고 음 고치면 돼음 네, 고치면 성공하는데 현재로서는 무시하면 은 그냥 어, 현재로서는 네. 고칠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어, 완전 낮아 보여 네. 전혀 없어 보여 네. 그 착각 속에서 그냥 eventual... 기차는 달린다 달린다 음 그게 위험하다 이거지 리스크또한번더 그리고 한 한마디마다 네, 네. 용산 어, 대통령실 있잖아요 꼭 끝내려고 하면 꼭, 아니, 예, 예. 다섯 가지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어제 발표를 했다고 정식으로 음. 또 그런 위원회는 처음 들어봤나 음. 대통령실 새 이름 위원회 예. 이런 위원회까지 있더라고 음. <웃음>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그냥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일단 잠정 쓴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제안을 했어 음. 그러지 마라 음. 윤석열 당당하게 대통령실 이렇게 붙여라 왜또왜 왜? 다음 대통령이 멋대로 또 바꿀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이라 이거야 당신 그있스야만 그렇죠. 써라 이거야 그면 얘기는... 대통령이 또 아, 나는 거기 못 있겠다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겠다 하면 음. 또 바뀌잖아 하... 그때 그때가 계속 바뀌냐 국민들 피곤하다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실로 음. 아예 이름을 정해버리시라 고유 브랜드로 그거 멋있잖아요 윤석열 정부처럼 멋지도 있 음. 않고 하여튼 음. 음. 참 내가 볼 때는 부질없는 짓이야 <웃음> 아무 역사에 핵을 긋지 아니, 못하고 그러니까 청와들 음. 저렇게 옮기놨는데 네. 이름 하나도 제대로 염두에 안 두고 옮겼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치.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당대의이 지식인들이잖아요 네. 그 문학가라든가 네, 네, 네, 네. 이런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야 응? 그냥 막말로 쉽게 말하면 그냥 장난치듯이 이름을 모아놓은 건데 음. 저게 이제 당대의 지금 예컨대 문학가나 또는 국문학자라든가 예. 또는 언론이라든가 예. 또 한학자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딱 내가 저기다가 어떤 이름을 한번 내고 싶다라고 하면 멋진 이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근본적으로 관심도 없고 감동도 없는 거야 나는 그렇게 봐 그렇지 나도 깜짝 놀랐 나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아, 나도 그랬는데 나도 작명 기술이 있거든 그런데 네. 뭐 한달 내내는 공모를 했는데 음. 뭐, 많이 왔대요. 한데,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싶더라니까. 그렇지. 그건 그겁니다. 국민적 관심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많이 알아두시어라. 아, 그렇지. 예. 자, 여러분, 어, 감사드리고요. 어, 내일 아침 8시 금요일입니다. 아, 예.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신동보 제동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오늘좀 비교적 조용히 얘기...